2021년 7월 10일, 토요일, 정일기 음, 일단, 일기를 되게 오랜만에 남기는 것 같은데, 음, 우선 요즘은 정규를 녹음을 하고 있다. 정규 앨범을 녹음하고, 녹음하고 있고, 음 그리고 이제 블록버스터랑 어 블록버스터? 뭐 아니면 도 몰랐어? 이 정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그리고 타이, 타이틀이랑 이제 커플링곡 타이틀이랑 커플링곡은 지금 한창 녹음을 하는 중이다 제 그거랑 마지막 트랙인 어테 t e n t i o 오늘 처음 불러봤는데 진짜 어, 엄청 힘들다 약간 확실히 락적인 그런 게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되게 힘든 것 같다 뭔가 내 목소리 톤은 락에 그런 엄청 잘 어울리는 그런 톤은 아닌데 이번에 그런 락.. 이렇게 정리가 <웃음> 이번에 약간 그런 락적인 요소가 되게 노래 에 많아가지고 뭔가 카니발 때 활동보다 조금 더 음, 카니발 녹음할 때보다 좀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다 그래도 이번에 그 프로듀서 직원분들께서 뭔가 다들 음역대도 많이 올라오고 버더카니발 드렁크 데이스트 활동하면서 많이 늘었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다 음역대도 키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다 약간 그엔진분들이 하는 그 얼마 전인가 봤는데 오늘이었나? 봤는 약간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은 되게 목소리도 아이랜드 때 보면 목소리도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거랑 지금 비교해 보면 되게 목소리도 달, 달라질 만큼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간 원래 아이랜드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던 분들이 지금 많이 변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아쉽다 이런 약간 뭔가 되게 애기애기한 애기, 애기, 애기 그런 모습이 약간 그래도 그때보다는 없으니까 아쉽다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되게 아 그래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엔진분들이 아니 아직 얘기야 이렇게 놀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빨리 그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약간 주어진 거에 약간 지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딱히 막 일부러 성숙해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일부러 어려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딱 지금에 맞게 하는 중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드렁크 데이즈드 그 좀비 버전 그거 비스무리한게 떴는데 그게 찍는데, 비하인드,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되게 오래 걸렸다. 되게 오래 걸렸고, 음, 약간, 스튜디오 춤처럼 되게, 춤만 따는, 여러 컷을 따는 거여서, 특히 더 힘들었던 것 같아. 그래도, 딱, 완성본을 보니까 엄청 잘 나와가지고, 되게, 딱, 최종보는 우리도 유튜브에 올라온 걸로 처음으로 봤는데 되게 잘나던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. 근데 요즘 되게 녹음, 아, 맞다. 일본 활동. 요즘 일본 활동기인데 사실 일본 그 무대는 사전 녹화로 다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다 해놓은 거여가지고 그때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요즘은 거의 녹음 녹음에 매진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 앨범 노래 진짜 다 좋아가지고 뭔가 기대가 된다 특히나 첫 정규니까 뭔가 첫정규인데 타이틀이 기분테이크 드렁크데이즈드 처럼 약간 이런 암울한? 뭐라 그야지 약간 다크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그래도 밝은 그것도 처음이니까 뭔가 음... 되게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현재 분들이 기대하는 막 기대 하고 계시는 만큼 더그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2021년 6월... 아 7월 10일 토요일 저녁 얘기 끝